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을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아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음과 금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진심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너예를살렘의님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야 할다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 오늘은 어, 저희와 어, 어, 구약역사세의 마지막 부분인 에스라, 느에미아 에스더서를 같이 저희가 어, 믿음으로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저희가 봤던 에스라, 느에미아 에스더는 지금 포로 귀환기에 어,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들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열왕기 하와 역대야를 이제 보았는데 열1기 지금 어 부강국이 지금 부강국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습니다. BC 722년에 어 지금 음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여기에는 이제 쓰여 있지 않은데요. 어 지금 시드기야 왕때 BC 586년에 어디에서 멸망을 당하죠? 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그 그 시절에 있었던 선지사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미 에스겔과 어, 다니엘은 유다가 망할 시점이 어디에 있었죠? 이미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 그때 이제 이분들은 이 지금 이미 바벨론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어, 지금 어, 그 당시에 지금 또 동일한 시대에 에스라, 어, 좀더있다가죠 시대가 좀 흐른 다음에 에스라, 네이미 에스더서가 쓰여졌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성전과 예배회복과 성벽이 세워지는지를 우리가 어, 이 시간에 볼, 수,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구약 선지자들을, 활동을 보면, 자, 아수르에 대해서는 연하와 나옴이 사역을 했었죠.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있었어요. 남유다에 보면,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에레미, 하박국이 있었고, 포로 시기 때는 에레미아 예가가, 에레미아 예가가 쓰여졌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었죠. 에돔에는에돔메에 대해서 오바데아가 예언을 했었고, 바벨론에는 에스겔과 다니엘이 이미, 어, 여기에 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이 알던 그 바벨론은 함무라기가 있었던 그구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어,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 신바벨로니아 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당시에 비옥관 초승달 지역을 모두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점령을 하고 있었죠. 예, 바벨론이 있었지만 나중에 또 대마도 수도로 삼아서 이집트, 어, 다음에 아라비아, 어, 다음에 메소포토메 지역까지 모두 어, 통치하는 그 시대의 세계 최강국이었죠. 자, 간단하게 느부갓네살 이후에 어, 그바벨론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한 200년 정도 전속하고 멸망을 당했는데요. 그이 시절에 보면 후계자가 에월무르닥, 네르갈사레세, 라비시 말뚝이 있었는데 대략 한한 한 5, 6년 통치하고 끝났습니다. 이분들은 자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에월무르닥은 여호아긴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아긴도 감옥에서 풀어주고 풀어줬지만 이 BC 560년에 이제 반역으로 살해되고 천암격인 네르갈 네르갈 살레셀이 이제 4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르갈 살레셀이의 아들인 라비시말뚝이 왕이 올랐지만 9개월 만에 음모로 이제 살해되는데요. 이 음모자였던 나부 그 나보나보니두스는 어떻게 보면 그 느부갓네살의 사회에 해당합니다. <웃음> 이 사람이 이제 하란 출신이죠. 그러니까 586년에 556년에 왕이 올랐지만 그이 사람들은 지금 아마도 바벨론의 주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하란 지역의 주신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지를 이렇게 많이 받지는 못 못해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나보, 나보니두스는 페루시아망과애굽의 중간지름이 대마, 오늘의 그, 메카메디나 근처 같아요. 이 대마를 제2 수도로 삼고, 자기는 여기에 머물면서 11년간 통치를 했고, 자기 의 아들인 벨사살은 바벨론에서, 여기 있는 바벨론에서 계속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니까, 러 자기와 이제 아들이 나누어서 이렇게 나라를 통치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누부갓네살을 벨사살의 부친이라고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걸 조사를 해보니, 벨사살의 어머니가 누부갓네살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누부갓네살은 벨사살의 외할아버지인격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리보딘 두스는 이제 벨사살의 아버지네. 이 사람은, 아, 대마에서, 아바라비아 별장에서 죽게 되고, 벨사사람은 메대족 속아하스웨로 아들 다리오에게 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이 다리오의 통치에 있다가 BC 539년에 바사의 고래세계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저희가 이 메대바사, 나중에 이제 우리 바사제국이 되는데 페르시아제국이죠. 자, 우리가 역사 시간에 페르시아의 수도는 어디라고 했죠? 수사와 페르세폴리스.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사와 페르세폴리스가 어, 두 개, 수, 수도가 두 개였다고 저는 배웠어요 중학교 때. 근데 보니까 여기는 수산 페르세폴리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 여기가 수도였고 보면은 북인도, 중앙아시아 일부, 다음에 여기 그리스,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에 유명한 문명권을 다 점령을 했던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그이 바사제국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했다는 라게 너무나 정말, 너무나 이 저에게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어, 정말 이 성경은 너무나 미래에도 정확히 예언을 했던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지금 여기에 이 이스라엘이 있었지만 이위에 아람이 있었죠. 아람이 왕이 회의하는 걸 누가 다 보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람왕이 신경질이 나서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고 했는데 누가 아니다. 그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사람이 우리의 회의를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회의를 하면 그 사람이 다 방귀를 할 수가 있는 거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일을 역사적 사실로 주셨죠. 그 다음에 남유다도 어, 남유다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어디에 침입을 해죠 구스. 이디오피아에 이데, 백만 대군이 침입을 해왔죠.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전멸시켜버려요. 몇만 대군을? 백만 대군을. 자,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 하나님이 이외에 페르시아가 등장하실 걸몰랐해서다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아시리아, 다음에 신바빌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시는데 사용을 거룩한 도구로 쓰셨던 거죠 자, 여러분 참고로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죠? 알렉산더의 헬라제국이 등장을 하죠. 이 영토를 또 다, 알렉산더가 다 다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저희에게는 되게 생소한 명칭이죠. 뭐, 고레스, 캄비제스, 스메르디스, 다리오, 아아스웨로, 아닥사스타. 저는 다리오는 좀 기억을 했었어요. 옛날에 배웠어요. 다리우스. 가끔 이런 이름을 사용하는 이란인들이 있어요. 다이쿠스라고. 근데, 지금 이 왕들이 왜 중요하냐? 어, 저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귀환기와 일, 그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왕들의 명칭이 좀 중요해요. 자, 고레스, 우리가 아는 역사에 키루스라고 하죠. 고레스. 영어로는 키루스라고 합니다. 어, 고레스 왕때 누가 돌아와요?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1차 포로기환을 하죠. 포로기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협력했던 분이 예수아라고 뭐 쉽게 말하면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여호수와 또는 예수와 같은 이름이에요. 자, 기환을 하는 게 에스라 1장에서 성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고레스가 칭령을 내렸죠. 성전을 건축해라. 근데, 누가 방해해요? 사마리아의 지역에 있던 약한 자들이, 야, 우리도 좀 끼어들자. 방해를 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맞아요. 맞아요.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그러나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건축이 되어야 돼요? 거룩하고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건축이 되어야 돼요. 그쵸? 이건 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오 있을 때 우리가 아는 나리우스 1세 때, B. C. 한 522년 경부터 486년 경까지 통치를 했는데 이때 학계와 스가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셔서 다시 백성들을 일깨워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죠. 이 성전을 뭐라고 하죠? 제2 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완공을 하죠. 근데 이자들이 삼마레에 있었던 아라비아에 있던이자들 끝까지 방해하려고 하죠. 근데 이 다리우스 대왕이 체크를 해보니 이미 고레스가 측령을 내려서 진행되었다는 걸 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어라 해서 BC 516년에 어, 스루바벨 성전이 어, 이렇게 재완성이 돼요. 자 제1성전은 누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죠. 어, 그게 다 BC 그게 586년에 다 무너지고 자 자, BC 516년에 거의 70년만이죠. 586년에서 7 0을 빼면 BC 516년에 제2성전인 수룩바벨 스루, 스루,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되죠. 그쵸? 자, 근데 나중에 이 수룩바벨 성전은 누가 또 증축을 하죠? 헤롯이 증축을 하죠. 그 다음에 ADT 10년경에 로마에서 완전히 초토가 되어버리죠. 자, 이런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 왕들 중에 좀 무능한 왕이라고 할수 있는 아수에로 일세가 등장, 등장하죠. 이 사람은 다른 명으로 크세르크세스 일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만 계시지 말고 필요하면 적으세요. 적으며, 적으면서 들으세요. 이 사람의 와이프가 누구죠? 잘 있던 와합이 그 폐비를 시키고 에스터를 증정을 시키죠. 그게 그좀 나와서 좀 얼굴을 보이란게 우리가 아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약하게 입고 나와야 되나봐요. 그래서 아마 그 왕비가 거부를 했, 했지 않았을까 라는 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덕에 에스터가 아하스의 일세와 어, 결혼을 하게 되고 왕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이게 율법적으로 맞아야 틀려요? 에스터가 불신자하고 결혼을 한게 맞아야 틀려요? 틀려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쓰신 거예요. 에스터를 쓰셨어요. 그리고 아수에로는 하 쿠데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아마도 에스터도 아마도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이제 전왕이 죽으면 이 왕비 같은 경우는 이제 노예가 되거나 성노리기가 되거나 사례가 되거나 그런 선례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아닥사스타 1세 때 누가 돌아와요? 에스라가 귀환을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레인이자 율법사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회복시켜요? 예배를 회복시켜요.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닥사스타 그러니까 대략 거의 20여 년 만에 누가 와요? 느헤미아 네에미아. 느헤미아가 유다 총독으로 오죠? 자, 느헤미아는 뭘 이렇게 지어요? 성벽을 지어요, 여러분. 성벽을 짓습니다. 자, 그렇게 구성이 되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게 누구누구죠? 고레스. 고레스 2세. 고레스. 고레스 2세 고레스 2세 고레스 2세 고레스 2세 고레스 이세 하면 여러분이 수룩밥의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암기 시간이에요, 여러분. 다음에 아스웨로 1세 자 시작 아스웨로 아, 1세 크세르 크세스 1세라고 하는데 이때는 누구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에스더 네. 다음에 네. 아닥사스다 1세 아닥사스다 1세 아닥사스다 1세 이때는 에스라와 느에미아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제가 우리나라는 이름이 거의 세자 내지는 네자죠 근데 이름이 긴걸 이해를 못했는데 여기 오니까 싱가포르는 이름이 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도계들, 말레이계들 이름을 숫자를 세보니 열다섯 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좀 적응을 했어요 저도 여러분도 적응을 좀 하실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표현. 우리가 이스라엘 남유다 말기부터 해서 포로 기향까지 어, 저희가 어, 대략 좀 다뤄보는데요. 자, 그 보면은 자, 1차 포로가 대략 유다 여호와 김때 자, 여러분 유다의 마지,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 기억하세요? 자, 그 요, 요시아 다음에 자, 따른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야김, 시드기야. 자, 요시아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아김, 시드기야. 이렇게 이이 이 사람을 전부 다그요시아 후예들이에요, 자손들이에요. 자, 기억을 하시고 연도들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자, 펜을 가지시고 거기 성경책에 이 표를 하나 간단히 그려봅시다. 자 1차 포로가 BC 605년에 있어요.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이 이 금방이에요 여러분. BC 605년에 유다여호와 김왕태, 다니엘과 아마 세 친구들을 비롯해서 많은 귀족들이 좀 끌려갔을 것 같아요. 두번째 2차 포로는 BC 597년에 성격책 기록을 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성격책에 펜을 가져다 기억하세요. 자, 유다 여호와 긴왕때 에스겔과 제사장들이 끌려갔죠. 자, 3차 포로는 BC 586년에 자, 3차 포로란 건즉 유다 시드기아 왕때 유다가 바벨론에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많은 일반 백성들까지 끌려가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고레스 측령에 의해서 지금 바벨론을 명망, 멸망시킨 바사제국 즉 페르시아제국 시기에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1차 귀환은 BC 537년경 자, 바사왕 고레스 2세죠. 자, 고레스 2세죠. 고레스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제 리더가 돼서 이게 에스라 1장에서 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 이때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지어요, 여러분. 이 성전은 스룹바벨 제2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자 이분들은 이 성전을 지은, 지은 주체들은 누구여야 돼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야 됐던 거예요. 자, 어떤 자본에 의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계 명 세상의 명망에 의해서 명망 있 인물들에 지어지 의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지어야 지어야 됐던 거예요? 거룩한 구별된 백성들에 의해서 성전은 회복되고 지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2차 기한 때는 어, BC 500 458년에 있었는데 바사와 아닥사사 1세 7년경에,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닥사사 1세 7년경에, 누가 이들을 이끌고 돌아왔죠? 에스라가 이끌고 돌아왔고, 이것은 에스라 7장에서 8장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무엇가 주로 이루어졌어요? 회개와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자, 성전이 회복된 다음에는 성전이 회복, 무엇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되야 돼요. 여러분이 요즘에 많이 형식화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모르는데 정말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제가 느껴진 건그 우리의 거룩한 예배들이 회복이 되야 돼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이 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차기화는 BC 444년에 가사왕 아닥사사에서 20년에 느에미아가 유대 청독으로 오게 되죠. 느에미아 1장에서 22장까지 성벽이 회복이 됩니다. 성벽이 회복이 되어야 성전과 예배가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벽은 한 지는데 몇년 걸렸어요? 한 50, 아, 50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학자마다 다른데 그 그 바벨론 포로 시기가 70년이라고 이야기를 할때 대략 1차 포로에서 1차 포로로 끌려간 시기와 1차 귀환 시기를 대략 계산을 해보면 70년 정도가 나와요. 이 시기를 보는 학자도 있고 최종적으로 포로로 끌려간 시기가 BC 586년이죠. 근데 지금 수룩밥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진 시기가 몇 년이죠 BC? 516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3차 포로에서 성전이 지어진 시기까지 이 70년을,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략 저희가 보면 대략 70년의 시간이 대략 그 어느 설이든 좀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꼭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성벽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무너진 것들을 보세요. 일반 사회와 우리의 일터를 상징해요 여기에서부터 뭐가 무너졌어요? 우리 크리스천이 한국에서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뭐가 무너지죠? 예배가 엉망이 된 거예요. 요즘 예배를 보세요. 예배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은혜를 받으라고 했어요? 누가? 예배는 누구와 주체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예배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러,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요즘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우리 인간들이 교회에서 서비스 받으려고 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 예배가 철저하게 한국 사회에서 파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가 무너지죠? 요즘에? 교회들이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어요 곧 얼마가지 않아서 곧 얼마가지 않아서 정말 한국교회에 엄청난 일을 당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이루면 안 돼요 우리는 다시 뭘 해보게 해야 돼요? 이제 다시 성전 교회를 먼저 해보게 해야 돼요 교회는 지금 교회는 어떤 자본 있는 자들 세상의 명예와 권력 있는 자들에다 점령을 당해버렸어요 그들은 대부분이 거듭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바나바나 아리마데비 요셉과 같은 부자이지만 거듭난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부자였지만 거듭난 분들이에요 그러나 요즘에 자본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면서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복될 교회는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세요 이 예배를 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계시다면 잘 들으세요. 다시 회복되어질 교회는 거룩한 무리들, 거듭난 무리들에 의해서 지어져야 돼요. 누가 자본을 대겠다. 누가 내가 권력을 대겠다. 받지 마세요. 안 받고 우리 교회는 다시 거룩한 무리에 의해서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자, 교회가 회복이 되고 정말 그 리더 자, 우리나라는 굉장히 거듭난 무리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 세워진 국가예요. 굉장히 신실한 분들에 세워진 국가인데, 동시에 어떤 게 들어왔죠? 초창기부터. WCC라는 이 악의 무리가 들어왔던, 스며들었던 거예요. 이제 그 정체를 지금 드러내고 있죠. 그 뭐예요? 예수 위에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이 예배는, 자, 우리, 우리 이제 목회자들, 특히 교회의 리더들은 예수를 위해서 주만 보고 따라가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러한 사역자들에 의해서 아마 거룩한 예배가, 그런 리더들에 의해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 예배에 인간을 만족하고 인간을 이렇게 충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인본주의 설교예요. 강의 시간이에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려야 돼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진실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타협을 해서는 안 돼요. 자, 미래에 지금 제가 얼마 있을 우리 한국계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일터, 사회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일터에 든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장벽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응? 일터에서. 일터에 가서 지금 보면 누 그리스도인, 그사람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갈 정도로 혼탁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성벽들, 그 일터, 마켓플레이스, 마켓플레이스가 회복이 되었는데, 제가 어제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데, 그 마켓플레이스라는 하나의 그게 보이더라고요, 표지판이.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영감을 좀 얻어서 이 표를 제가 만든 것 같아요. 자, 그 성벽이, 우리의 일터와 사회가 예수의 이름을 회복이 돼서 그게 든든한 영적인 성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야 다시는 이 대적들이 함부로 우리 성장과 예배에 침입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순서로 아마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자, 사실 이 표로 말미암마 사실 오늘 할 공부는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지 우리가 기뻐하신 분이 계신데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좀 성경을 보면서 세세하게 어, 좀몇 가지는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에스라는 지금 여기가 약간 좀 제가 지금 여기가 왜 크가 들어갔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히브리어 보면 에즈라거든요. 에즈라. 에즈라고 이것은 도움, 원조치원. 하나님은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보면 헬라어로는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에즈. 스드라스죠 에스드라스. 따라해보에스라스 에스라스. 히브리어는 에스라. 에스라. 에스드라스. 에스드라스. 에스드라스. 자, 이 에스라는 지금 2차 포로 귀환자들 인솔한 자들. 1차 포로 귀환은 누가 인솔했어요? 오! 스룻바벨따라해룹바요스룹바벨이 스룻바벨. 스룻바벨.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자꾸 말해보세요. 2차 포로 귀환은 누가 인솔했어요? 에스라, 에스라. 에스라. 3차 포로교아는 의에미아가 음, 네에미아. 인소를 했죠. 좋습니다. 이 에스라는 레이지파 아론의 16대선이에요. 엘라하살 비나, 비나하스 사독의 계보를 이어받은 제사장이니 그럼 뭐에 뭐에 능통했을까요?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회복시켰는데 미래의 한국교회 청년들 잘 들으세요. 예배를 회복시키를 자들은 뭐에 능통해야 돼요? 성경에 능통해야 되고 율법. 예, 율법을 포함하죠. 자,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에 굉장히 능통한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자, 여기 느헤미아는 보면 자, 여기가 여기왜 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느헴 자, 그리고 음. 여기 그대로 음. 느헤냐죠. 읽어보세요. 시작! 음. 느헤냐 음. 느헤냐 음. 음. 자, 이것은 위로하다 아, 여호와의 이론인데 사실은 이것은 그 원래 느헤미아와 에스라는 한 권으로 돼 있어요. 이걸 이제 분리시킨 건데 저는 원래 한 권으로 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 3차 포로기환이 연달아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거죠. 자, 느헤미아는 그 3차 포로 기환자를 인솔한 분으로서 아닥사스타 왕의 술마통 관원장이었죠. 왕의 허락을 받아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한 사람이죠. 네. 아멘. 그러니까 사실 뭐예요? 페르시아가 우리 지금 현재 말로 하면 어느 나라예요? 미국.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의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거예요. 응? 비서실장. 예. 최측근이었어요. 술도, 왜술 맡은 관원장이 중요하냐면, 여기에 정적대 독을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했던 대통령의, 우리말로 하면 대통령의 최측근 중한 명. 비서실장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 이 네에미아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슬퍼서 아, 성벽이 필요하구나 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타협했어요? 안했어요? 타협 안했어요. 했어요? 암살 위협까지 받았죠? 그래도 타협 안한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혜로웠던 분이죠. 이놈들이 어떤 술책까지 쓰려고 했어요? 성전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은 제사장 아니어서 그래서 자제 성전에 숨으면 살해 안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꼬인거예요 그렇지만 이 현명한 사람은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안들어갔어요. 정말 현명했던 사람 같아요. 산전수전 다겪같은 인물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현명하게 철신도 했고 아주 지혜롭게 잘 성적을 제거했습니다. 자 에스더가 있는데 자 이거 그대로 여기에 지금 점두개가 좀 빠지니까 읽어보면 에스 지금 여기에 사메우의 쉐바가 왔는데 여기가 아병게 단모음이에요. 발음을 안 해요. 읽어보면 에스테라죠. 에스테르죠. 에스테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테르 자 다시 한번 에스테르, 에스테르. 에스테르는 별이라는 뜻이고요. 원래 본명은 뭐예요? 하다스 하다스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지금 지금 사실은 사메어가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개 있다라는 걸표시할 점을 딱 찍어줬죠 기억나시죠 자하다사 읽어보세요 시작 하닷사 하다. 네. 도금양나무란 뜻이고 여기도 보면 헬라어를 그대로 읽어보면 에스페르죠. 시작! 에스페르 영어에 스 발음 하시면 돼요. 에스페르 에스페르 에스페르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록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 유대인 같은데 이 사람은 바사의 관습과 수상궁 아스웨로 왕의 통치하는 시대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가졌던 인물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자, 에스라, 느에미아, 에스터 기독 목적을 좀 보겠는데, 대략 그 에스라는 지금 1차 포로 귀환과 다음에 에루살렘 성전 재건 과정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들고 있는 청년이나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한국교에 파괴된 교회를 회복해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꼭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미래에 외국에서 호의호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쓰러진 한국교회를 재건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에스라에서 2차 포로 귀환자를 또 나오죠. 2차 포로 귀환도 나오고 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와서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개혁을 이렇게 시행하고 도왔던 거죠. 다음에, 느헤미아는 이제, 3차 포로교환과 무너진 에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백성들의 신앙계약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으면서 대적들을 대적을 막기 위해서, 다음에, 병기가 무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손으로는 일을 해서 52일만, 대략 50여일만에 성벽을 완성을 했던 거예요. 성벽이 있어야 교회와 예배가 이렇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사회와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장벽들이 든든히 세워져야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예배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성벽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어린이와 청년 여러분은 미래에 한국교회를 재건하셔야 되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셔야 되고 무너진 성벽을 무너진 일터, 사회를 문화를 다시 개혁하고 세우셔야 돼요.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아멘 네자그 네. 지금 에스터서의 기록 목적은 지금 고레스 측령 이후에도 기한하지 않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이분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이 말은 결국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만천하에 전하게 된 거죠. 하만이 누구죠? 아각자손이죠. 아각은 뭐예요? 아말렉 왕 이름이잖아요. 아말로? 아마도 아말렉 왕아가의 후손이었던 걸로 보여요. 하나님 뒤끝 장렬이에요. 여러분. 절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건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아말렉이 에서의 후예죠 그런데 아말렉이 누구를 괴롭혔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사호를 통해서 거의 진멸을 해버리죠. 하나님 뒤끝 장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건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령,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슬프게도 절대 하나님의 사람 건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이 아말렉 자선을 보면서 알수 있죠. 근데, 이 아말렉의 후에 하만이 모르드게가좀 인사도 안하는열 받은 거예요. 어, 모르게 제, 알고 보니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을 진멸 계획을 세웠던 거죠. 제비를 뽑아서 아다롤에 다치겠다라고 이렇게, 제비를 뽑은, 제비를 뽑은 걸 뭐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부르라고 해요. 거기서 부림절이라는 말이 탄생을 하겠는데,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을 칠 날을 정했는데, 드디어 누가 당해요? 하만 일가가 교수형에 처해지죠. 자, 그날을 기념해서 아다롤, 14, 15일은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불임절이라고 해요. 13일은? 에스터가 금식기도 왔다네요. <웃음> 네, 좋습니다. 자, 자, 하나님께서 어쨌든 온 세상이 주관자이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에스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에스라서를 쭉 펴세요. 에스라서를 지금 피시고 자. 아까 에스라서 1장을 저희가 읽었는데 이게 지금 바라와그바사왕고에서 불신자들. 불신자가 한말좀 보세요, 여러분. 불신자가 한 말을 좀 보세요. 제가 자, 에스라 1장 3절을 보시면 2절에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책령을 내리고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누가 한 이야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어디서? 대중매체에서 CNN이나 언론이 찍고 있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마 고래상 주변에 신실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 불신자가 말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측령을 내리죠. 이를 통해서 스루바벨과예수아를 포함한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 장면을 1장과 2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2성전이 이제 건축을 시작한데 주변에 사마리아 특히 있던 무리들에 의해서 왜 우리는 안 끼워주냐. 우리들좀 끼워달라. 끼워주면 돼요? 안 돼요? 자 돈이 있고 권력이 고 빼겠다고 해서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면 안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과는 별개로 거룩한 무리에 의해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거룩한 무리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져야 돼요. 예배는 서비스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 성전을 다리우, 다리우 왕때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고 완공이 되죠. 학계를 포함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독려해서 짓게 되고, 어, 또이 대적들이 못 짓게 하려고 이게 다리를 걸었는데 이 다리우스 대왕이 그 고래스 측령을 확인하고 다시 지어라 이렇게 허락해서 B.C. 몇 년? 518년이죠. 518년, 516년경인가? 그, 586년이 유다가 망했죠. 70년 빼면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1차 귀환자 명단에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 맥락을 쭉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지척에 있는 사람들이 꼭 태클을 걸어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에서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2차 귀환 때는 이제 에스라, 이 사람은 율법학사, 레이인자 율법학사 서기관이죠. 에스라와 이제 이스라엘 무리가 한 1700여 명 되는 분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고, 에스라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켜야 진정한 예배란 성경의 베이스가 돼야 돼요. 자, 에스라는 율법, 즉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유다어뿐만 이스라엘 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쓰였던 페르시아어도 잘 했겠죠. 자, 미래에 한국교회 예배를 회복할 분들은 그 성경에 굉장히 능통해야 되고, 유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대해서 도 능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세계 공통어 영어나 중국어나 스페인어 등에서 아주 능통해야 될 거예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어쨌든 그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청소년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들은 절대 죽지 않아요 여러분은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자, 핵심이, 하나님이,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제약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어쨌든 그 남은 자들에 의해서, 남은 자들에 의해서, 뭐죠? 성전이 건축되고, 예배가 회복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신약에서 이 남은 자는 뭐죠? 요한계시를 의하면, 이기는 자. 이기는 자들이에요. 뭘로? 성령 충만함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런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가 또 성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떠는자 이기는 자들. 자, 죄와 세상과 마귀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자, 에스라서는 핵심이 뭐냐면 1차기한, 2차기한 1차기한으로 인해서 성전이 교회가 회복이 되고 2차 기한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이 됐다 이걸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느에미야 하면 3차 기한만 생각하시면 3차 기한과 성벽재이 지금 이 지금 여기 1차, 2차 기한과는 달리 3차 기한때는 느에미야를 암살하려고 했어요 이, 이 못된 놈들이 아라비아와 암몬과 모압과 사마리아에 있는 이 악한 자들이 느에미아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지혜롭게 잘 넘어갔어요. 이 사람은 그냥 만나달라고 해서 만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느에미아를 통해서 배우는 것. 쓸데없이 사람 만나지 마세요.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허락할 때 사람을 만나 여러분이 나중에 리더가 됐을 때 쓸데없이 회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오, 저는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쓸데없는 회의를 한 분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자, 근데 지도자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이 영적으로 통달을 하고 그잘 파악을 해야 돼요. 쌈발스을 포함한 이 나쁜 놈들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네이미아는. 그렇지만 네이미아는 그 자체 그 거래들지 안았고 다섯 차례에 걸쳐서 이 못된 그, 회담 제의를 했지만, 뇌미안은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자, 누가 만나자고 해서 쪼르르 북에 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리더는 굉장히 통찰력을 가지고 국제회담이나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아멘. 그리고 끝내는 성벽과 성문을 52일 만에 제거를 하게 되죠. 한 손에 뭘? 경기를 들고 한 손에? 일을 하면서. 자, 여러분은 일터에서 일을 하셔야 되죠. 한 손에 뭘? 성경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한 손으로는 여러분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느에미아는 이 우리에게 육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일터에서 뭐 해야 돼요? 성경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면서 일터를 그리스도에게로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음.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헤미아 8장부터 13장까지는 헤미아가 이제 어떻게 개혁을 한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보면 뭐가 제일 문제였던 거예요? 이방인과 통원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쵸? 통원을 금지시켰어요. 예? 음.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돼요. 불신자와 결혼하면 여러분, 그, 만약에 형제가 불신 여자와 결혼하면 거의 90% 이상 신앙을 잃기가 쉬워요. 물론 자매가 불신 남편과 결혼하면 믿음의 사람은 많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이제 형제를 돌이키는 경우도 있지만 신앙을 잃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방인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자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했어요. 또뭘 회복을 시켰죠? 에스라나 네이미아가 1 1조 11조 드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목회자인데, 이걸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11조는 원래 뭐냐면, 원래 뭐죠, 11조가? 7.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구별하여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분의 2 드려도 돼요. 10분의 9 드려도 돼요. 그러나, 자, 그러면 그 흠물을 받은 이 리더들은 그 교회거나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다 은행창고에, 고리대금화하도 은행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걸 흘려보내야 돼요. 자, 벽지에서 수고하는 성교사나 목회자들을 향해서 또 구제를 위해서 그걸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러질 않으니까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는 거예요. 1 1조은 거룩한 예배의 식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헌물을 드리는 건 아셨죠? 응? 그러나 그것을 쌓아두고 교회의 재산을 증식하거나 이런 것은 죄악이에요. 죄악. 이건 한국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통원 성적인 부분들을 많이 개혁을 시켰어요. 에스라와 네이미아는 자 그래서 에스라에서는 1차 2차 기간 또한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기억하시고 네이미아는 3차 귀환, 성벽 회복을 시켰음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멘. 네. 자, 암기 되셨죠? 자. 자, 에스더서는 지금 이제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된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누구, 주로 누가 등장을 하죠? 하만과 모르드계가 등장을 하죠. 사실은 모르드계는 그 왕의 암살을 막았던 사람이에요. 충신이죠, 충신. 자, 그리고 하만이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가 됐고, 총리가 됐고, 이 빳빳하게 숙이지 않은 고개를 숙이지 않은 모르드개를 미워하면서 유대인도 미워해도 유대인 진멸 계획을 세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정말 모르실 분이에요. 이 왕이 그냥 오 그거 뭐좀 가져와 봐라. 이따가 이 모르드게란 사람이 그 어떤 왕의 암살을 막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높여지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이 사단이 보기에는 알다가도 모를 정말 신묘망치가신 하나님 이십니다. 그래서 종, 모르드게가 존기하게 되고 결국은 하만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자기 께에 빠진 것 자기가 모르저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수음 처할 그 장대를 세우죠 거기에서 본인이 파놓은 덫에 본인이 걸려죽게 돼요 그래서 왕이 며칠간 허락해서 대적들을 죽이는 기간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제정이 되는 걸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는 여기의 주인공은 아하수에로도 모르두게도 에스터도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이게 주인공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에스터서입니다자 이제 자 보면 지금 이제 스룻바벨과 이제 기환자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스룻바벨은 이근방이 금방에서 이렇게 좀 돌아서 왔어요. 돌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르렀는데, 이, 지금 스룩바벨 아 아니고, 이 사람 여기를 이끌었던 인물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 저는 그냥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스룩바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어디냐면, 여러분, 에스라서 1장 8절을 한번 펴보세요. 1장 8절. 1장8절을 보면 펴보시면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라 어, 미드르다스에게 명항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러니까 이제 세스바살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게 그 스룹바벨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의 스룹바벨로 보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이렇게 이런 그릇들도 다 가지고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에스라라 느에미아는 어디서 오죠? 좀더 빠른 길로 와요. 응? 한 1개월 1개월 정도는 더 이렇게 단축이 됐을 것 같아요. 자그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6장에서는 이제 성전이 건축이 시작이 되고 중단이 되고 재고, 재개와 완공이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3장 2절을 좀 펴세요, 여러분. 이분들이 아마 우리가 이제 유다력을 배웠는데 티슈리월에, 티슈리월에, 티슈리월에 뭐가 있죠? 예, 초막절이 있죠. 초막절 전에 나팔절과 석제일이 있죠. 응? 응. 그렇죠? 아마 티슈리월 아마 일곱째 딸이니까 여기서는 정교력을 따르면 정교력은 1월이에요. 뭐, 뭐, 무슨 월이에요? 니산월이죠. 대략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이 닛산홀이 1월이고 일곱째 딸이면 티슈리월이에요 민간역에서는 티슈리월이 1월이에요. 여기는 종교력으로 봐야 됩니다. 그때 이제 일곱째 달에 누가 오죠? 3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살알데엘의 아들 수룩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사엘 하나님의 재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율법에 기록한대로 번제를 그의에 드리려 할세. 이 사람들이 사절에 보면 초막절에, 초막절에 줄을 치세요. 아마 치시리오 15일경이죠 초막절이 초막절에 이제 초막절을 이제 드리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순서를 보셔야 돼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제2성전이고 이게 아마 BC 536년경에 BC 516년에 성전이 지어졌죠 제2성전이 학생이 왜 이렇게 생각해요 <웃음> 자, BC 536년이라 적어놓으시면 좋아요 그게 3장 8절에 BC 536년에 제2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보면 3장 8절의 하반부를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그러니까 뭐예요? 그 역대 상하에 역대기 상하의 역대 중심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이죠. 포로 귀환 이후에는 레이인들이 중심이 되어 이스라엘의 역사를 쓰고 또한 성전 건축도 하게 되는 거예요. 레이인들을 감독자로 세웠어요. 자 근데 4장에 보면 드디어, 드디어 태클이 들어옵니다. 4장 1절을 한번 여러분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다음을 듣고 이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2절을 제가 읽을게요 수룩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참노라 아스루왕 에살라톤이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니 이 사람들은 우리 요즘 말로 하면 WCC를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뭐예요? 이방 자신들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건축에 참여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6.25 이후에 동란 때 북한에서서 거룩한 무리가 내려왔습니다만은 악한 자를 또 내려왔어요. 그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WC에 가입을 하기도 오늘 이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자 교회는 거룩한 무리. 오직 엘로힘의 여호와 하나님만 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만 교회는 지워져야 돼요. 아멘? 아, 네. 돈 받을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진실에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지어져야 하고 누가 거부를 했죠? 수루바벨을 거부를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대서특필 했겠죠? 배타적인, 독서적인 기독교 협력을 받아야지 상호 협력하면서 지어야지 왜 자기들만 잘났다고 하냐? 라고 신문에 대서특필을 했겠, 했겠죠? 그래도 타협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열 받은 거죠. 이제 그 4절에 보니까,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이 손을 약하게 하고 그 건축을 방해하죠. 자, 마오메시브에 이슬람교를 만들었어요. 걔가 유대인 그룹에서 끼려고 하고, 기독교인 그룹에 끼려고 이제 거부당했죠. 그래서, 저기, 메카에서, 동굴에서 뭐 하다가, 이렇게 이제 만났겠죠 누구를 그래서 이슬람교를 만든 거예요 뭐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려고 할때 악한자들이 방해하려고 하고 그게 안되면 다른 계획을 더 꾸미는 거예요 그게 이 무리들의 이렇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교회를 개척할 때나 교회를 세울 때는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교회를 연합해서 지어야 되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테크를 이제 걸었죠. 5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5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순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을 했죠. 예언을 했어요. 자, 이제 성경 지으라고 예언을 하니까 자, 이또 방해자들이 나타나죠. 5장 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네, 시작! 네, 시작. 네, 그때 유브라데강 네, 건너편 네, 총독 단느네와 스달,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하나 그들의, 그들의 이들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대를 갖췄고 이 성대를 갖췄고 자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한테 이 사람들이 편지를 쓰는데 다리오 왕이 뭘 확인하죠? 6장 3절에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집권하자마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루니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서를 건축하되 지대를 예경고해 하고 이제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하고 지으라고 이렇게 명령했다는 걸 확인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한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20여 년 만에 BC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죠. BC 516년에 선,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게 되고 자 6장 19절에 보면 6장 19절에 보면 자 아달월 3일에 이 사람들이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냈어요. 그럼 아달월 다음이 무슨 달이죠? 아다로 12월이에요. 정교력으로. 우리나라 말하면 2월 말 내지 3월 말. 현대 달력으로 하면 3월 중순, 2월 중순 내지 3월 중순입니다. 2월 중순경에 이분들이 이제 그성전 건축을 끝냈고 6월절. 그러니까 니사놀이죠. 그러니까 3월 말경 정도 된것 같아요. 현대 달력으로 하면 3월 말경에 6월절을 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그, 그, 우리 남유다에서 예배가 좀 무너졌는데, 6월절을 드렸던 인물로 기억하는 인물들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볼수 있어요? 유다 말기에 히스기야, 요시야.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6월절을 드리기 시작했고, 그 위에 안 드려지다가 누가? 이 지금?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제2성전, 수룩바의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예배가 바로 다음 아다로월 다음달이 어, 니산월이고 니산월 어, 15일경이니까 현대 달력으로 하면 3월 말경에 이 6월절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성전 건축 시작 전에 예배를 드렸죠. 초막절 예배를 드렸죠.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에 6월절 예배를 드렸죠. 자, 성전은 예배와 연관이 많은 겁니다. 자, 근데, 자, 보면, 에스라의 이제 2차 교환이 나옵니다. 2차 교환이 나오는데, 자, 2차 교환 7장부터 나오네요. 7장 1절을 보면 읽어드릴게요. 2일 후에 바사와 아닥다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를 하는 자가 있, 있,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여 아사라의 손자 힐기아의 증손이여 이렇게 이제 자기가 레위 계보를 따르고 있다는 걸 쓰고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는 힘입음으로 을 왕위에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라. <웃음> 왕의 구함면다 받게 된 그런 사람이 올라오네요. 이 저자가 에스라의 저자는 누구죠? 에스라죠. 이 글을 쓰면좀 그랬을 것 같아요.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서술을 하니까, 자,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요한이라 말을 안 썼죠. 뭐라고 써야 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자, 이분이 오셔가지고 뭘 했어요? 개혁을 했어요. 어떤 걸 개혁을 했죠? 보세요. 백성의 개혁이 너무나 중요해요. 뭐죠? 첫 번째. 이방민족하고 통혼하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회계 기도를 했고, 다음에 백성을 개혁시켰죠. 자, 구장 두고를 한번 가볼게요. 자, 구장에 보면 에스라가 회계 기도를 한게 나오는데, 에스라가 회귀기도 하는 나온 이건 중요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에스라가 어떤 걸 회귀했는지 9장 1절로 12절을 1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2일 <웃음>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이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햇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안몬 사람들과 모합 사람들과 애굽사람들과 아무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가 며느리를 벗어나서 한 자손으로 이방국로게하시데백들과 조원들이 이제 더욱 흔들리지 않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거서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히게 앉으니 이에 이하나님 말씀이 나여 과게로 내가 제사 제사 제사 제사 기가 네 기가 막혀서 앉아 계셨습니다. 음.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음. 나의 하나님 이여, 음. 내가 부끄러워 나치듯 드타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음. 올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음.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에 넘치고 음. 몸이 음. 몸이 몸이 음. 커서, 우리의 머리커서 어리에맡깁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력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날과 같은 이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를하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사리에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을세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어디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음 그그땅을며그유전하영원지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 사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주는 족속들과 영원나라에 오 우리 니 그리하가멸 죽게도 어찌 노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노력하신 것이 아니시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건을 도리어 죽게 범죄하였사오니 이러 말며와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음. 이렇게 이제 통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혁을 하죠 이이 에스라가. 이방 아내와 그 소정을 내쫓기로 이제, 이제, 결론을 짓고 이것을, 어, 이것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라가 맞춰지고, 다음에 누가 나오죠? 느헤미아가 나오는데, 느헤미아는 말씀드렸듯이, 3차 귀환과 성격제거, 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성전은 지어졌고 예배는 회복이 됐는데 뭐가 안 됐어요? 그 교회와 예배를 보호할 성벽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우리의 일터, 사회 문화에 해당하는 성벽 재건을 이렇게 힘썼던 인물이 느에미아예요. 자, 보면 우리가 느에미아 1장을 펴세요. 느에미아 1장을 펴시고 우리의 1장은 꼭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1장 1절로 11절까지 한절씩 펴도 가겠습니다. 뇌미아 펴십시오. 하갈의 아들 뇌미아의 말이다. 아, 아닥사스다 왕제 20년에,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큰 소리 읽어주세요. 네, 하갈의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모른 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의 하늘을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주께 범죄한 자들 자복하오니 주는 길을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께서 주의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들여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창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 일찍 주여, 주의 주의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자, 느에미아가 이제 예루살렘 소식을 어, 이렇게 듣고 슬퍼했고 다음에 왕의 허락을 맡게 맡아서 게맡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성벽과 성문 재건을 시작을 하는데 누가 방해를 해요? 산발락 도비야, 아라비아, 암몬, 아스토스, 아스토스는 지금 가난한 가나, 그 지역이죠. 그 블레셋 땅이죠. 아스토스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가난한 백성들의 부르짐도 있었고, 또, 느에미아에 대한 음모가 육장에 또 펼쳐지죠. 육장에 쭉, 육장을 보시면, 육장을 치비하게 지금 이제, 이제, 이제, 이제 펼치는데, 느에미아가 회담을, 다섯 차례나 이제 거부를 해요. 보면은, 자,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는데, 6장 12절에 보면, 깨달은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삼발라 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했죠. 누가? 자, 누가? 자, 스마야가. 자, 그들이 뇌물을 준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내 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라과 여선지, 여선지 노아와 대하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뒤끝 장렬이에요. 음. 기억하신단 말이죠, 이걸. 음. 뭐예요? 두려우니까, 성, 성전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이미아가 음.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말를 한데, 이게 너무, 소가 넘어가기 쉬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뇌물을 받게, 받고 저러구나. <웃음> 하나님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정말, 정말 그, 이걸 어떻게 이 뇌미가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아시잖아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범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대표적인 인물, 미스터 사우. 왜 제사를 본인이 왜 들여? 자, 그런 분들이 계셨죠. 근데 이 죄를 범하지 않다. 어쨌든, 성, 성벽은 재건이 됐고, 그 다음에, 자, 예루살렘 행정조직 인구 등록을 하게 되죠. 7장에. 쭉, 쭉 7장에 이제 그 일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전에 비하면 제1성장이나그 성벽이 비하면 초라하지만, 그래도, 문을 세우게 돼. 여기에 성전과 재단이 있죠. 동쪽 문, 다음에 서쪽에 해당하는 옥문. 자, 다음에 북쪽에 해당하는 양문이 있네. 양문 어문이 있죠. 어문은 물고기 문이겠죠. 남쪽은 뭐가 있어요? 골짜기 문, 분문, 샘문, 이런 게 있네요. 수문. 자, 애문 에브라인문, 이렇게, 마문, 음 이렇게 지금 배치를 하고 있군요. 문이. 자, 망대를 보면, 저기 북쪽에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참, 이렇게 오면은, 풀무 망대, 다윗의 묘실도 있고, 용사의 집도 있고, 오메, 오벨 망대가 있고, 이렇게 모퉁이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어쨌든, 이 성전이 교회가 회복이 됐죠. 그 다음에 예배가 회복이 됐죠. 이것들을, 교회와 예배를 보호하기 위한 성벽, 문화와 사회와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성그 성벽, 것들이 성벽들이잘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문화, 사회,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면서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져야 니다 자, 천둥경계가 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아르라는 뜻이에요. 주의해서 잘 들으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문화와 사회, 직장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예,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교회를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자 8장에서 13장은 이제 다시 시작되는 언약 공동체예요. 이제 성벽이 지어졌어요. 최소한의 조건이 이제 공동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이제 만족된 거예요. 거기에서 율법을 낭독하죠. 일명 율법을 낭독하고 여기에 인봉된 사람들, 언약이 인봉된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루살렘 성읍 정착민 명단이 나오고, 뇌명을 네 개혁을 하는데, 이 개혁을 한 내용을 잘 보세요. 자, 율법을 낭독하고, 이방인을 분리했죠. 자, 뭐냐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잘 아셔야 돼요. 평신도라고 아니요. 평신도 목회자 구분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현대는, 자, 목회자란 것은, 우리는 목자는 딱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한 분밖에 없어요. 목회자들은 개들이에요. 양들이 딴데못 가게 지자지는 개들일 뿐이에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목자의 자리를 탈취하면 안 돼요. 목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목자는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목회자라는 건 그냥 여러분이 길을 잘 가도 돕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곁길로 가면 짖는 것 뿐이에요. 야 그리 가지 마라. 위험하다. 자, 예수님을 잘 따라가도록 짓는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율법,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들이 되셔야 돼요. 자, 개혁 이게 개혁이라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11조와 안식일을 따라야 돼요. 자, 11조. 1 0의일은 뭐죠? 아까 말했듯이 헌물을 없애자. 이런 누가 이런 폐역한 말을 하고 있어요. 구구절절히 헌물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주신 것을 기념해서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응? 어떤 폐역한자가 헌물을 안드려도 된다고 이야기 하거 잘못된 거예요. 헌물을 드린데 자그 헌물을 받은 그 리더들은 그 헌물이 주님의 사역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어디 은행 창고에나 쌓아둘 게아니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안식에 자, 우리가 일주일에 세 번의 예배를 드리죠. 자, 수요일은 뭐죠? 뭘 기념해요? 수요일은 어떤 날이에요? 아마도 가련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날일 거예요. 아마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저, 여러분, 이래야 돼요. 수요 예배 꼭 드려야 돼요. 주여, 내가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해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수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마다 성경 연구를 하죠. 자두 번째로 자 금요예배 금요예배는 뭐예요? 금요일은 어떤 일이에요?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먹박히신 날이에요. 그래서 금요예배도 꼭 드려야 돼요. 주일 제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힘주소서 하고 그렇게 해서 금요예배를 드려요. 우리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주일은 안식일을 주일에 대체해 주일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낭만 가운데 있는 분들은 주일 예배 드리면서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해야 돼요. 자, 병든 자들은 다 고침받고, 재물 없는 재정 허락하시, 또 기도하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11조와 안식일을 주일을 꼭 준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은 믿는 자들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이방인들하고 결혼해서 믿음을 잃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미스터 솔로몬 그렇죠? 이방인들하고 통혼해서 믿음을 잃어버렸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스도도 한번 모함여인 아내로 맞이했었죠. 었 이거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개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에미가 개혁한 건 성경 율법을 낭두했 다음에 11조 안식일 다음에 이방인과 통원금지 이런 것들을 개혁을 했던 거예요. 아멘 자 유다의 행정구역그 당시에 유다 우리가 아는 북위사는 사마리아 시돈의 하사영지와아스돗이 여기 있어. 아스시은 지금의 가사야 팔레스타 다음에 이둠에 이렇게 있었었죠 자에스터서는좀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에스터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즉 에스에스터의 남편 아하스웨로가와스테아 결혼 에스터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에스터의 결혼은 에스터의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된 이건 사실상 잘못된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또그 에스터를 사실 키운 인물은 그의 삼촌인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는 이제 거기에 경비 병사로 있습니다. 왕의 암살을 막는 역할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미스터 하마 아말레 왕 아각의 후손으로 보이는데 자이 사실 아말레 왕 아각의 후손과 베냐미 집파 기스의 후손 <웃음> 누구예요? 사울고 사울 아버지잖아요 기스가 이집파는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이 아말레 자전을 진멸한 사람이 누구예요? 미스터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두집파의 대결이 언제까지 간 거예요? 예스터서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모르드게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만이 총리였지만 그대 그게 절하지를 않았어요.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진멸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서 죽이면 죽으리라가 나오는 거죠. 에스터가 금식하고 왕에게 가서 잔치베 풀진가 와서해서 잔치하면서 잔... 야 내가 왕후한테 잔치 초대를 받았다. 하만이 그 왕과 함께 가서 이제 기쁨만 무장해제하고 간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특이하다니까요. 독특해요. 자 무장해제하고 하... 해제하고 가서 <웃음> 하만은 이자가 나와 우리 민족을 죽일 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하만이 거기서 이제 사형언도를 받게 되는거죠. 그래서 본인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본인과 가족들이 달려 처형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하만의 집을 누가 접수해요? 멕시터, 모르드 게가 접수를 하고 모르드 게는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대적들에게 승리한 것 기념해서 불임절이 제정이 되죠. 자, 아다로리면 우리나라 이제 현대 달력으로 하면은 유대력으로 12월 현대 달력으로 하면 1월 중순에서 아,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입니다. 그 그러니까 2월 말경에 대략 불임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13일은 아달 13일 에스터 금식 날이죠. 자, 이로써 이제 다 오늘 여러분이 역사서 마지막을 마지막을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자, 에스라, 노예미, 에스터서를 배웠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이 에스터까지 어떤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이 이제 생각이 날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맞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자 그렇게 버림을 받았지만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달력이에 이스라엘은 검기와 우기가 있죠. 자, 자 민간력이 민간역이 티슈리얼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때 이제 농사가 시작이 돼요, 사실은. 늦은 비가, 이때 이른비가 내리죠? 자, 이때 이른비가 내리면서 뭐죠? 점점 이제 우기로 가는 거예요. 늦은 비가 내려야 땅이 촉촉하고 거기에 곡식을 심어야 곡식들의 열매를 다음에 잘 맺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열때 티슈리얼에 일일에 나팔절이 있고 10일에 속제일 15-21일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오늘 초막절 배웠죠? 성전건축이 끝나고 나서 초막절 예배를 아 어, 성전건축 전에 초막절 예배를 드리고 성전건축을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약한 비가 내리더니 산에 눈도 오네요. 키슬리월에그 다음에 대베스는 가장 춥습니다. 12월 1월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12월 중순도터 1월 중순이니까 춥고 초목이 자라고, 이때 아모델 꽃이 피고,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추수를 앞두고, 늦은 비가 내려줘야 돼요. 늦은 비가 내려줘야 열매를 잘 맺게 돼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건기가 시작이 되면서, 뭐죠? 그, 지금 이제, 밀 추수로 끝을 보는데, 자, 보면, 니사노에 초실절이 있죠? 16일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는데, 이때 보리 추수가 시작이 돼요. 소실절은 뭐죠?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 거둬 들었던 걸 하나님께 기념해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기가 어, 건기가 시작이 돼서 더위가 최고조에 이르죠. 그리고 다시 티시월이 시작되는 이런 어, 달력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을 넣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뜨겁게 찾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죄악을 회개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애취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쇼라사카라라사카타파라사카타야라사카라라 오라사카타야라사카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를 찾고 주를 예배하고 주를 준비하기 원합니다.